아 진짜 연비 미쳤나봐요. 아 등어리에다가 선또 미친 듯이 구워놨어 남대미소네. 한패나, 한패나 너 몸이 자메이카 국기가 됐다. <웃음> 아 진짜 뇌절하지마 이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뱀문신은 안 지웠네. 어 봐준다. 산체스한테 내가 미안한 게 있어. 우리 산체스. 네? 방을 우리가 여섯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하나씩 방을 나눠 가지려고 랬는데 하나를 네. 즉흥적으로 테라스를 만들면서 알체스 방이 사라져 버렸어 뭐라고요? 내가 추가로 하나 만들어줄게 방어내방어 어, 취소 취소 어 취소 취소 왜? 왜? 나뭐 잘못 눌렀어 지금 얘들아 나 레벨 1 됐어 <웃음> 어? 어? 아 생존자 다운로드 누르면 되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어나 깜짝 놀랐네 아나 어, 잘못 눌러가지고 어, 깨끗한 몸이 되었어요 내방 옆에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한개더 들어갈 자리는 되는데 아 그럴까? 그러면은 유리창으로 바꿀까? 요 벽을 한 펜이 한 번만 제대로 다시 봐주면 안 돼요? 서 있으니까 진짜 리얼 현장이 너. <웃음> 완전 리얼 레게 단어 <웃음> 아.. 수웩 있어요? 로사 내 사랑 로사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볶음 강조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삼겹살 잡아주셨는데 누유별로 <웃음> <도움별로 웃음> 나눠오는 것만 <웃음> 어, 이마트인 줄 알았네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야야야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옆 페이블! 야 우리 집, 야 우리 집부 사진. 됐다, 됐다, 됐다. 아 죽였다, 죽였다. 한편아, 아니 앞바닥에 진짜 있었어. 원래 프라이머리 그런데야. 이 평화로운 부족 생활을 이어가면서 너가 진짜 감을 잃었구나. 야, 네가 내등 긁었냐? <웃음> <웃음> 한편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어? <웃음> 지금 <웃음> 양다운려놓고 <웃음> 진짜. 나 이거 뭐가 왜 이래? 너 지난번에 산기슭에서 발견됐어. <웃음> 그 다음에 너 오피스 여기로 하면 돼. 전망 음, 좋지? 오케이 오케이. 한편이 치와가 얼룩말 됐다. <웃음> 아, 나 치와와도 건드렸어? 점박이 <웃음> 얼룩말 어, 이리 와딱돼안돼다 들어가 한 <웃음> 팀장 버텨 다 들어가 극악무도와 <웃음> <웃음> 그 우리 한번 라끈하게 카오스 도도아이브는 어떻습니까? 카오스 하려면 마스터볼을 얻는 뭔 소리야 이거? 세이렌 세이렌 맞아요 신기하여라 야, 별게 다 있네 아 레벨 100야 우리중에 레벨 1 0 0대는 없지 저요 어 마스터볼 열렸어 그러면? 당연하죠 재료 뭐야? 마스터볼 재료는 아주 레조베리 원소파편 원소파편 구시돌 전자장치 철주계 틴토베리 어? 별거 없네? 근데 원소파편이 구하기 어려워요 그 보스 잡아야 되지 않나? 원소파편? 그런거에요? 보스를 하나 잡으러 갈까? 어떻게 어디 여기 보스 있었지 않나? 이거 보스 가려면 막 유물 막 받쳐야 되고 그런거 있었나? 여기도? 있죠 오늘 그러면은 동굴 뭐 하나 잡아서 가봅시다 저기 왜 왼쪽 위에 어? 무슨 정글사원처럼 되어있는데 하나 있지 않았나 저기? 그러실까요? 어어 어, 가자 아 맞다! 우리 그리핀 협곡 가보기로 했다 조금 더 좋은 그리핀 얻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핀 협곡에서 다 만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랑 2D는 저기 북쪽까지 가서 저기 던전 갔다올게 그러면 어? 어? 어? 왜왜왜나 내려진 거예요? 아이 다 잘라 윤 팀장 박 대리 안돼 포효 때문에 새에서 내려져가지고 지금 막야야 방금... 야, 네가 왜 나와? 아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털을 야 부물털이 나왔잖아 아김 실장 죽여버려 진짜 <웃음> 아윤 팀장, <웃음> 박 대리, 김 비서. 내보내지 마. 진짜 다 여기서 죽어라 그냥. 아 여기. 이거 뭐 비밀 있었나? 어디 파서야 된다 이거? 네 예, 파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파다 파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인교 오른쪽 됐다, 여기, 왜? 이거 아닌가? 어디인겨?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저거? 오케이. 예, 아, 여기, 여기에서. 어두 그래. 어두워, 오,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어디야? 어! 어? 색, 이거 여기. 여기 화염방색 필요해. 아니야, 안 필요해. 왜? 그래? 내가 화염방색이니까! 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근데, 어. 저기 안쪽에는 그 친구 못들어가지 않을까요? 볼에 넣었다 빼면 되지 오 들어와 다시 나와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아 여기 상자있다 좋은거 나옴? 아니요 <웃음> <웃음> 보세요 여기 풀스 보이시죠? 이렇게 기어가면 돼요 여기 진짜? 아 이런 데가 있었나? <웃음> 네저 여기로 다녔어 다 까먹으셨네 먼저 가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탑승 이래 아, 아, 예, 다 죽어 아나 기절해봐 징그러운 건다 죽어버려 저거다 그럴까요? 얼때 이거 드시죠. 한두개막두 개씩 있으면 좋으니까. 용암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 타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아 조절이 안 돼. 없가족은이 게... <웃음> <웃음> 칼큘레이팅 올. 넘버 챌린저 아, 맞다. 나온다 이제. 골렘이 일어나고 아, 있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아. 오 안죽어 응 죽어 응 죽어버리렴 응 불태워버리렴 응 죽어버리 응죽어버응 죽으렴 응 잘가렴 응 죽어버리렴 아아 어어 그렇지 뭐 나왔나? 요새 건너가서 뭐열수 있지 않았나? 약간 용암 빠져가지고 저희끼리 허우적대던 기억은 있는데 <웃음> 얘 열었던거 같은데 나는 아니야? 열면 아이템 있대잖아 빨리 가서 열어봐 두디야 <웃음> 내가 그래, 움직이지 않게. 잘, 오! 그래. 뭔데 뭔데 뭔데. 스쿠버 장비. 아시. 엘제부프 안장. 켓찰 플랫폼 안장. 가자. 불이라. 어 잠깐만. 안가. 아!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아... 그니까 용한 빠져가지고 저희끼리 화목적대난 적은 있는데 아직 괜찮아 아직 하면 되지 그래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잖아 누가 밝아요 밟은 미래라 하지 않았어 밟았다고 짓 어. <웃음> <집> 밟혔다고 <웃음> 야 놀고 있었냐 <웃음> <웃음> 야! 아니야, 아니야. 탐사하고 있었어요. <웃음> 주변에 위험한 거 없나. 바다도 봐야지. 우리들의 서재를 만들었다고. 오. 이게 색깔이 요거까지 다 바뀌드만. 야, 1대1 면담 시간이야. 연비 앉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어? 사람 몸에 색깔 칠하고? <웃음> 이콘텐츠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리피는 못 해왔는데 이거 해왔어. <웃음> 짜라잔. 와우, 그래. 빈룡이 우와! 야 개쩐다 이거 생긴 거 우와! 기술은? 이게 한번 그는 거그 다음에 피가 근데.. 아 역시 이게 프라이머리 워낙 세서 날순 없고 어! 뭐야 오, 나는 거야? 아니면 점프가? 나는데? 오 난다! 오 난다! 난다 그래! 음. 이야! 오야 멋있는데? 소리도 그러면 인테리어 한 거야? 네네. 오, 야 근데 1인용 소파랑 TV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웃음> 아 어, 이거 액방용, 액방용. 아 게임용. 아 근데 색깔 되게 예쁘게 잘 맞췄지 않아 가구 색깔? 그러네. 웃겨다. 음, 나 이거 초록색 벽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기 이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게, 야 누가 가운데다 붙여놓지 이거를 여기다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옆에는 딱잘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없어져버려 찢어버려 그냥 아왜 깔끔하게 가운데다 붙여놔 야 이거 잘했다 누구냐 내가 해놨지 야 예쁘지 요거 잘했네 어아감성 좋아 음아 권팀장 얜또 언제 들어왔어 씨하하하하 <웃음> 한편이 방에 빅이 있네 찢어버리자. 음, 찢어버려야 돼. 왜 왜? 아니 아직 시즈도 안어 <웃음> 아니 그냥 간상용이에요. <웃음> 이젠 <이제는> 아니야. <웃음> 되게 폭삭 <폭산> 무너졌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뭘... 왜 이러고? 여기서 <웃음> <얘 갑자기> 뭐... <웃음> <얘> 뭐야? 이게 <웃음> 뭐야? <웃음> <얘> 갑자기 뭐야? 야 이거 뭐야? 저런 건 어떻게 발견하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유물 다 잃어가지고 진짜 기분나빴는데 한편이보고 지금 해보겠다 야 다음번에는 차라리 그리핀을 좀 실한걸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운전하자 야아 앵무새 진짜 조정 너무 어렵더라 야. 그리고 네. 관 호기심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